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킥플립을 피드백해달라는 요청이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킥플립을 두 손에 한번 성공했던 사람이 보내주셨습니다 성공한 영상과 실패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킥플립을 8개월 정도 연습했는데 성공할 때도 있는데 거의 실패를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상 오케이 음.. 헛발질 음.. 편리비 네 오케이 근데 거의 다 탔네요 보니까 안 물어보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성공한 영상인 것 같아요 잘하는데요? 왜 물어보셨지? 잘하네요 <웃음> 아 잠깐만요 오케이 이 실패한 이 실패 의 영상이 이게 그 전에 실패한 거랑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어요 자 이거는 아니 키플립 다운도 시도하면서 키플립을 물어보시면 음 이건 몸이 앞으로 점프를 앞으로 뛰어서 그래요 성공했네 <웃음> 이분 잘 탄다고 심찬받고 싶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키플립 잘하네 발목 스냅또 제대로 차고 어우 제대로 네요 자세 좋네 어 오케이 왜 실패했는지 지금처럼 이 영상처럼 자이 영상은 이때가 정점인데 정점일때 보드가 다 돌아 있어야 돼요 근데 끌어올리다가 차니까 몸이 내려가면서 정점이 되기 전에 이미 딱 프리모에서 탔죠. 더 빠르게 스냅을 줘야 돼요. 스냅을 스냅 차는 타이밍이 더 빠르거나 발목 스냅이 더 빠르거나 그 다음 실패 영상 보자. 이거는 너무 빨리 쳤어요. 스냅이 노즈를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노즈에 확실히 발등이 걸리고 차면은 탔을 거예요. 발등이 확실하게 걸리지 않고 차서 그런데 이거는 신발이 미끄러운 경우도 있고요 발 스냅이 헛나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해요 발등이 제대로 걸리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는 첫 영상과 비슷해요 첫 번째 영상 정점이 되었을 때 보드가 프리모 딱돼 있죠 스냅이 더 빨리 나가야 돼요 더 빨리 차야 돼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영상 보내주신 분은 본래 키플립을 잘하는데 키플립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누구나 한 10년 이상 탄 사람들 프로가 아닌 이상 다 그럴 거예요. 기술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저 트랩플립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습니다. 트랩플립 성공한 지가 지금도 100%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키플립도 연습만이 답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이제 제가 영상을 보고 얘기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저도 연습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킥플립을 할때 앞으로 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운 같은 거할때 주로 그렇게 돼요 여기서 그대로 위, 위로 뛰어야 되는데 킥플립을 이렇게 점프를 앞쪽으로 점프하면 헛발질이 되거나 킥플립을 이렇게 랜딩하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잡기 하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점프를 해서 타야 되고 그리고 헛발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발을 너무 빨리 차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헛발질 한거예요 그렇고 또 실패하는 스타일이 이런 거죠 늦게 찬다는 거 플립을 자 늦게 잡을게요. 이렇게 얘 늦게 잡거든요. 이거보다 좀 빨리 차면은 영상에서처럼 이런 뭐 식으로 되겠죠.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연습을 통해서 고쳐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티플립을 그 정도 할수 있게 되면 다운도 좋지만 제 경험상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려면 다양한 기물에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스케이트보드가 빨리 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맨땅에서만 탔기 때문에 빠르게 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맨날 맨땅에서 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보드를 14년이나 탔는데 그렇게 잘 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 처음에 초보일 때 또는 킥플립이든 뭐든 뭔가 기술을 연습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을 다양한 기물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킥플립을 활용해서 어떤 기물에서 해야 하는지 그거를 제가 영상을 저도 성공하는 걸 찍어서 편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한 것처럼 영상 보내주신 분께서도 다양한 기물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영상 보시고 또 어렵거나 잘 안되시면 질문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자신이 잘 안되는 기술이 있으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